자우회상님이천하신 어, 구정 포즈들 나왔습니다 방금 아 하나 더시키려는데형님이 <웃음> 이거 사이저 <사이처럼> 업가지고 주셨어요 <웃음> 아, <웃음> 보시면 오시면 이쪽에 어. 지하에요 지하로 해가지고 내려가시면 됩니다 자 이거 주소에 지하에 들어오면 여기 바로 딱 응, 앞에 요 간판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아이 분위기가 오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<웃음> 한국분들 <웃음> 여행 오셨어요 아, 네. <웃음> 자 여기 오시면은 메뉴가 한국어 메뉴로 싹다 나와있어요. 음. 추천꼬치. 요거는 이제 사장님 추천. 어. 오마카세. 요거는, 어. 최소 5개에서 한 10개 해가지고 좀, 어. 선택할 수가 있고. 자, 먼저 타코와 사비 나왔습니다. 음. 사선생님 안녕하십니까. 잡사리가 오늘. 원래 야타이를, 후쿠오 야타이를 촬영을 할까 하다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이 야타이가 문을 안 열었어요 그래서 오늘 어, 여기 좀 정보를 찾아보다가 후쿠오카 아저씨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여기 좀 소개한 야키토리 집을 한번 와봤거든요 야키토리에다가 후쿠오카 맥주도 한 부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, 가자 죄송합니다 남아비로 고자쎄요 남아아 죄송합니다 남아비고요그 아. 음. 예. 저는 제가 오키나와에서 먹었던 오리온 맥주보다 탄산기가 좀더 있어요 음. 어. 이거는 약간 튀김 종류랑 해가지고 먹으면 더 괜찮을 것 같아요 기린 요거는좀 부드러운 거는 그 오리온 맥주가 좀더 부드러운 거 같고 음. 아유, 일단 메인 한잔 나오기 전에 아까 시킨 니 타코 서비 일단 최단 정도로 먼저 그냥 먹어주고 안녕하세요. 나도 못어요 지금은 조금 놀리신거 같아요. <웃음> 사장님께서 직접 요걸 다 꼬치를 직접 다 구워주세요. 음. 아, 꼬치가 진짜 맛이 좀 기대가 된다. 음. 우 <목소리도> 음. <목소리도> 음. 자, 우. 이상미출하신 아, 총 이제 꽂도 나왔습니다. 자, 먼저 토시살 토셨어요 자, 여기, 여기, 여기기 대신 세 그게 아니더는 뭐지. 여권 다니기 계획을 더라고장뭔 일이야 이게? 와 아니 고기 도 진짜 즐기지 않고 너무 딱 적당하고 그냥 꽈리 고추에다가 이렇게 파까지 같이 먹으니까 기가 막히네. 요 음. 고기 육즙도 딱 나오다가 고추랑 대고 파에 새집도 싹 섞여가지고 파리고추 은은한 매운맛도 싹 가지면서 아, 아 이거 진짜 비가 막힌 거죠. 와. 안녕하세요. 아남아마를 오다 세요 몇에서잘 먹었던 거할아니진크도좋로 튀겨 주는 걸 바로 먹는 게 가장 맛있고 그리고 야키토리 꼬치구이도 바로 구워서 먹는 게 최고네. 그리고 좀 딱딱한 거 이런 거 하나도 없이 너무 로브라고 너무 좋아요. 진짜. 응, 음. 이거 뭐야? 이거 당나귀 이거 당나귀 아 토스트 너무 맛있어 또 먹고 싶다. 진짜 부족한 또 먹자. 자 우리 와이프가 김이하고 어, 남겨준 나에게 아, 맛있다고 아, 남겨줬는데. 아, 예. 음. 잡수하라고 검색하시면 나와요. 잡수하 잡수하 검색하시면 나와요. 오우야 아어 <목소리>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<웃음> 아니 아니 <웃음>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고맙습니다 고감사니다 <웃음> 혼자 여행 오신 거예요? 어, 야... 멋있다 <웃음> 아 진짜요? 오 너무 처네요 아... 있다 옆에 저... 한국 분이 한 20대 초반 정도 되시는 분이신 것 같은데 오빠, <목소리> 아, 호바... 아, 어 그래요? <웃음> 20대, <웃음> <웃음> <웃음> 혼자 혼자 이렇게 여행을 또오신대요 아. 음. 우리가 역사적, 정치적인 이야기는 별개로 이제 여행. 문화 이런 거는 여러분들 진짜 다른 별개로 좀 봐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예. 또 많은 또 일본 분들이 또 한국 여행도 많이 오시고 이렇게 하니까 예. 또 오면 맛있는 것도 많고 하니까 좀 여행 만족도도 높고 그리고 치안도 좋고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혼자 이렇게 좀 여행도 오시고 한다니까 참고하셨다가 여러분들 또 후쿠오카 같은 경우는 가깝잖아요 여러분들 네, 비행기로 한 시간이면은 오고 그리고 또잘 찾아보면 숙소나 이런 것도 또좀 저렴한데도 많이 있고 하니까 네. 혹시나 시간 돼 가지고 좀 가까운 일본 여행 찾으신다 그러면 후쿠오카는 어떻게 될것 같아요? 아사. 너 맛있어. 또 우리 아들 좀 신났습니다. <웃음> 맛있어 가지고. <웃음> 어? <대박. 웃음> 어 지금 저희 그 장인어린 랑 같이 여행을 왔는데 어. 아들 지금 잠깐 장인어린 봐주신다고 좀 다녀오라고 해가지고 같이 왔는데 야 좋네. <웃음> 자 그리고 여기 오우 이게 음 어. 계란 닭고기 완자. 계란 닭고기 완자 오. 계란 닭고기 완자노른자를터틀트해서 쓰윽 쓰윽 쓰야 쓰윽 쓰윽 쓰윽 쓰 오돌뼈 같은 그 부위도 싹 다져가지고 들어간 것 같아요. 그렇다고 이 오돌뼈가 엄청 강한 오돌뼈 이게 들어간 게 아니라 이로 충분히 살짝 씹기 좋은 딱그 네. 아, 정도 그 질감에 오돌뼈가 들어가 있어요. 맛있는 그 만족도도 너무 좋고 고기는 되게 또 촉촉하고 이야. 그 올라간 치즈 이것도 되게. 좀 부드러운 맛도 좀 가미해주고 와 최고 진짜 이거 무조건 추천 메뉴 아자 그리고 염통. 아, 어, 이건 진짜 후추맛도 좀 많이 느껴지면서 음. 음. 음. 음. 영통은 살코기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 그럼 도 강추 아. 거듭 말씀드리지만 돈까스든 야 도리든 무조건 바로 조리 해주는 데서 드세요 아. 어, 어떡하냐? 닭날개 먹어야 되는데 응, 응. 당연히 시켰지? 어 두개? 응먹야 응. <웃음> <웃음> 아스파로스 맛있대한 응, 아, 아스파로스 맛있어 또 편식, 저거 남 처럼 아스안다또편 그러면 내가 아, 너무 크어남아버리다 써. 네. <웃음> 아, 사장님. <그치>, 아. <그치. 웃음> <웃음> 어, 그래요. 그래요. 그요 그래요. 그래요. 그래요. 그래요. 래요그래어 그래요. 그래요. 그래요. 그래요. 그래요. 그래요. 그래요. 그래요. 그그그 사도 아, 니 아, 아, 아, 아, 여기 아, 시간열한시까지여 가지고 아, 음. 아, 라스오드로 해가지고 주문할 수 있는 거. 아니, 나 먹는다고. 이 응. 화면 보여 자, 우리 가 먹는다고. 이거 <웃음> 네, 너무 맛있어요. 우리 토스암 한시어 먹을까? 뭐? 토스암. 토스암 어 근데 오 오신 분들 이거 꼭 드세요. 포시살 이거 이거는 진짜 최고야. <웃음> 진짜 최고야. 되게 오빠를 맥주를 사랑하는 분을 알겠다. 아, 오리온치료입왔겠다그치 그러니까. <웃음> <응>, 맥주 엄청 먹었다근그사다이 <웃음> <넣을 것 같다. 웃음> 와, 와, 와, 와, 와, 와, 와, 서비스 와, 와, 와, 와, 와, 와, 와, 와, 와, 와, 와, 와, 와, 와, 와, 와, 와, 와, 와, 나 했는데 와, 와, 와, 이 와, 와, 와, 이 와, 와, 와, 와, 와, 와, 주셨어요. 와, 이런 적은 또 처음이었어. 맥주를 진짜, 진짜 맥주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나봐. 아, 당연하죠. 음. 아,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들, 오늘 또코코빠까지 와서 진짜 맛있는 맥주 너무 잘 먹어봤습니다. 아, 너무 만족해요, 다음. 사이코데스. 아, 이지 아, 자, 저는 그러면 이제 어,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아,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